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이반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에서 제가 겪은 진상 운전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겪은 건 아니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조금 종합을 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처음에 멕시코 길을 좀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멕시코는 일반 통행로가 되게 많아요 그냥 보편화 돼 있어요 일반 통행이 그리고 이제 골목골목은 일반 통행으로 돼 있고 뭐한 골목 넘어서 한 골목은 이제 반대로 돼 있는 그런 일반 통행로가 많은데 이제 그리고 큰 줄기를 타고 가는 큰 도로들이 있고요 그렇게 이게 얼기설기 연결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되게 허당한 들 되게 많이 봐요. 뭐 예를 들면은 신호를 신호를 받고 서 있다가 따라가요. 어이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제 앞에 차가 있고 이게 제 차예요. 차 이게 막 가잖아요. 가다가 가다가 여기 딱 멈춰. 그냥 아무 정, 아무 징조도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뭐 멈추기 전에 뭐 비상등도 키고 뭐 그렇게 해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딱 멈춰 주차하고 싶은 거야 그냥 여기 근데 나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여기 딱 멈춰야 돼 들컥 근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면 괜찮은데 그 시간이 간당간당할 때 있잖아요 간당간당할 때딱 여기 멈추면와 나랑 막똥 싫게 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해요 여기는 이게 차들이 깜빡이도 잘안 켜고 비상등 이런 것도 되게 잘안 켜요. 비상등을 비상등 깜빡이를 켜는 것도 그냥 막당시에 닥쳐서 내가 지금 멈출 거야 할때 그때 켜요. 음, 뒤에 따라가는 사람 이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죠. 그냥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레알. 레알. 내가 안전운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전거리.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안전법을 유지하면 거기 껴드는 차도 있어. 환장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건 정말 하면 안되는 건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면 안되는 짓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헤드라이트를 안켜 그냥 헤드라이트를 안켜고 남의 차 불빛으로 의지해서만 오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가끔 밤에 차 끌고 나가면 그런 차를 꼭한 대씩 보는 거 같거든요 아 이해가 안돼 진짜 이거 살인이잖아 살인 잘못하면 지금 무슨 어, 이니셜 뒤에 탁후미야? <목소리> 그것도 아닌건데 와 가끔 이렇게 딱뭐 뒤에서 이게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보이잖아요 자세하게 보면 차가 따라오고 있어 불빛도 없는데 또 특이한게 있는데 차를 운전하면서 한선은 운전대를 잡고 한선은 맥주병에 달려있어 일단 일단 타자가 마셔 멈추면 마시고 하면서도 마셔요. 아,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요즘 아니 그냥 운전면허, 요즘 운전면허법 강화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와, 요거는... 여기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일인데, 멕시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뻔뻔한 사람들은 엄청 엄청 뻔뻔해요. 이게 제 가게 카페에 이제 종종 동생하고 이제 매부가 놀러오는데 이쪽 제가게 앞길이 일반 통행로 거든요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동생하고 매부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었죠 가게를 오기 에 근데 여길 역주행하는 차가 온 거예요 역주행 하다가 만났어 일기토 된거죠 그래가지고 매부가 클락션 올리면서 너 여기 지금 일반 통행로라고 너 역주행하고 있다고 빨리 빼라고 그랬더니 하, 하는 말이 가가냐. 알아. 근데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안 빼줘요. 죽어도. 죽어도 안빼 준대요. 아주 그냥 외부가 이제 옆으로 차 끌고 지나가면서 이 쌍욕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게 있어요. 멕시코는 글로리에따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글로리에따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생긴 길인데 이제 보통 가운데는 이제 동상이나 분수 같은 거 있어서 이렇게 돌수 있어요. 돌수 있는데 보통 이쪽 방향으로 돌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자기가 나가고 싶은 길을 이렇게 싹싹 나가면 돼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 갈 거예요 일로 왔는데 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제일 왼쪽에 붙어서 바로 이렇게 외곽나 있다고 타라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쏙 빠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전혀 그냥 내가 여기 있다가도 내가 여기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그럼 말, 자, 봐봐요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얘를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질러 가야되잖아요 여기는 막혀요 막힐 수 밖에 없죠 차가 이렇게 막았으니까 근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하면 생각을 하면은 그냥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갈거야 그러면 한 가운데라인에 서서 요렇게 가 그러면 이게 쭉 타고 가다가 이제 쭉쭉 타면 이제 여기서 빠질차들은 빠지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또뭐좀더 멀리 갈거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뭐 끝에 라인 타가지고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반쪽으로 타고 들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그럼 그냥 진짜 수월하게 빠져나가요 제가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해 이왜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아 여기 길을 몰라서 여기서 서서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차들은 요렇게 가는 차들 있죠 이런 차들은 칼치기 주범들이 칼치기를 해서 요로 갔다, 요로 갔다, 요로 갔다가 빈대로 이렇게 확갔다가딱 섰는데 마침 옆에 차들이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근데 그 상태로 이제 돌려고 하니까 이꼴이 나는 거죠. 와 진짜 멕시코가 한국보다 운전 면허가 더 따기 쉽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들었던 거는 그냥 필기시험 보고 주차만 할수 있으면 면허증을 줘. 와. 그래서 완전 그냥 진짜 무업자들 천재야.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매너 좋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멈춰가지고 서로 먼저 지나가라고 이제 손짓도 해주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만큼 또라이도 많아요. 이거랑 또 비슷한 예약 하나 있는데 이렇게 큰 길이에요. 큰 길인데 보통 제일 왼쪽 차선은 좌회전 직선 차선이죠. 그리고 가운데 차선은 직선 차선이고 여기 맨 왼쪽 맨 오른쪽은 이제 직선하고 오해된 차선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잖아요 <웃음> <저 진짜 웃음>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있는 차인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리로 가겠대 밀고 들어와요 그냥 아무 예, 예고도 없이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기 이 차는 이제 직진도 갈수 있고 일로도갈수 있기 때문에 직진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멈춰 그리고 차들이 이렇게 줄줄줄 서는 거야 얘가 지나갈 때까지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는 애가 이리로 와요 환장하죠 진짜 이런 경우가 되게 은근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해가 돼요 운전을 하다 보면 화딱지가 막날것 같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모든 멕시칸들이 다이렇 타는 건 아닌데 만약에 멕시코에서 운전을 하신다면 신혼여행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깡꾼 가면은 깡꾼은 그 그냥 그 관광지라서 한국역, 한국 면허증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차도 빌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운전하시게 되면 조심하세요 항상 여기는 기상천외한 차들이 많습니다 헤드라이트 망가진 것도 많고 안 키고 다니는 사람들 많고 깜빡이는 그냥 안 키는 사람은 허당하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